30초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, 소니 알파렌선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어, 다음 보시면서 저는 사진작가 염호영이라고 합니다 뽑아온 게 네. 여기 있습니다 님이었어 아, 아시는 분이에요? 아니요 모르시는 아, 분인데 <웃음> 아까 막 댓글 많이 아, 담아아 맞다 맞다 아까 계셨는데 그럼 네, 네 오늘도 여러분 다들 수고하시고 네,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